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 이렇게 강점같이 생긴 밥 모양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초밥을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조명, 조명을 좀 가까이 놓을게요. 이 밥에 대한 물성치를 보니까 조금 음, 제가 어저께 이 녹화 끝나고 검토를 해 봤더니 이 밥에 대한 물성치가 조금 뭐라 고 그럴까요 너무 투명해요 너무 빛을 많이 투과시켜요 그래서 이걸 조금 투과량을 조금 줄였고요 투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밥에 윤기가 흐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러프니스를 좀 줄였어요 러프니스 좀 줄이고 클리어 코트 올리고 쉰 틴트 줄이고요 네. 이래야지 더그 윤기가 흐르는 밥에 가깝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제 초밥을 만들 거니까 초밥 모양의 쌀덩어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너무 크니까 아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웃음> 제가 단축키를 쓰는게 너무 빨라서 어, 설명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라는 그런 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예, 감사하게도 그런 댓글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은 많이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키보드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그 마우스 움직이는 거, 마우스 클릭하는 거가 요 부분에 이렇게 보이도록 다 띄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쪽하고 마우스 클릭하는 거다 참고하시면은 아마 제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밥덩어리를 하나 만드는데 음 밥덩어리는 GX로 움직여 나와서 좀 자그마하게 쌀의 입자 크기가 이러니까 저 입자 크기에 비례해서 요 주먹밥 덩어리를 만들면 되겠죠 요만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초밥은 위에서 봤을 적에 약간 길쭉하고 계란처럼 생겼고 약간 길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높낮이도 약간 낮고 그 다음에 밑부분은 평평하거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프로포셔널 에팅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네요 음,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음, 요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활성화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무스 쉐이프면 될것 같고 예 스무스 쉐이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끝에 꼭지점을 잡고 움직여 줄 거예요 위로 GZ 영향은 주변에서 이만큼 음.. 너무 들어갔네요? 쥐.. 쥐.. 조금만 내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얘 위에다가 요 쌀, 쌀들을 쌀 잔뜩 붙이면 돼요 자, 지오메트리 에디트로 가서 뉴를 해주는데 음, 이쪽에 지오메트리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여기 보면 아마 스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해 주시면 그대로 덮어 써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쌀알이 이쪽 쌀알보다 이쪽 쌀알이 작아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음..이.. 이이 원래의 이.. 어, 뭐라죠? 이 주먹밥 모양 원래 이 모재가 스케일이 지금 어 줄어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을 전부다 일로 리셋을 해 줘야 돼요 그 방법은 Ctrl A, Scale 그럼 전부다 1이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안 보이게 하고 얘를 그 지오메트리가 모디파이어된 그 결과물을 보여주면은 네. 이만하게 보여요 쌀라리 이건 또 너무 크네요 조금만 키울게요 키우고 요 스케일을 Ctrl A로 스케일을 리셋해 주고요 네 이제 얼추 비슷해졌죠? 얼추 비슷해졌어요 네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키울까요? S 스케일에서 조금 키우고 다시 요 스케일을 Ctrl A로 스케일 리셋 잡아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지울게요 딜리트 키로 지웁니다 자 이제 이게 정말로 밥 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음 환경 설정에서 스카이 텍스처 주고요. 태양은 높이 띄우고, 너무 강렬한 태양은 싫어요. 0.4 정도로 줄게요. 어? 0.4. 그럼 진짜 밥 같나요? 예, 살짝 윤기가 흐르는 밥처럼 잘 보이는데, 음, 지금 보니까 이 속이 비어있네요. 속이 비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음, 이러면 상대, 상도 속 <웃음> 속이 빈 초밥을 팔면 안 돼요. 자, 속을 뭔가 채워놔야 될 텐데, 다시, 지오메트리노데 밑들로 가면, 지금, 지금 아무, 그, 원래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이거 위에 지금 저런 게 씌워진 거고, 그, 이 위에 지금 바풀들이 붙은 거거든요. 이 면이 안 보이게 되고, 이 위에 바풀이 붙은 거니까, 이 면도 보이고, 바풀도 붙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모양도 보이고, 이 바풀들의 모양도 보이고, 두 개를 동시에 보이게 해주면 좋, 좋겠죠.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음, 지오메트리에 join geometry라는 노드가 있어요. 얘를 하나 껴주시고요. 얘를 여기로부터. 자, 속은 계속 비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연결을 해주면, 자, 속에 뭔가 보이죠? 속에 뭔가 보이는데, 이질감이 느껴져요. 얘도 쌀과 똑같은 메터리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 얘를 좀 끊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채로 드래깅 할게요. 자, 그럼, 자, 얘의 물성이 쌀과 같으면 돼요. 자, 쉐이드 에디터로 가서, 얘의 <웃음> 메터리얼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어떤 메터리얼이냐면은, 쌀의 메테리얼이 어디갔죠? 우리 쌀 아하 쌀쌀 어디갔죠? 쌀의 메테리얼이 이건데 메테리얼의 이름을 제가 안줬네요 여기다가 라이스 매테리얼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떡 자. 숫자 키패드에 있는 점을 눌러 가지고 그쪽을 활성화 시킬게요 음, 자 이렇게 가서 보고 얘를 매트리얼 002가 아니라 그 스시매트리얼을 거기다 덮어 줄게요 자 됐어요 얘는 이제 떡입니다 쌀떡이 된 거예요 <웃음> 이 쌀떡 위에다가 이제 그 쌀들을 덮어 주면 돼요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가서 이제 그 쌀, 쌀, 아, 밥풀들을이겉에다 잔뜩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냥 얘만 연결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속이 보이더라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쌀떡 위에 밥풀들을 붙여놓은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밥 덩어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연어를 올릴 때가 됐어요 아뭐 연어가 아니라 뭐 광어를 올리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그 단에 단해, 단에 라고 그러는데 아 뭐라 그러죠 원하시는 재료를 올리시면 돼요자 저는 연어를 준비했으니까 연어를 올려 볼게요 시프트 a 큐빅을 하나 만들고 요음 숫자 패드에 컴마를 눌러서 뷰포트의 중앙에다 놓고요. 그 숫자 키패드에 7번을 누르면은 탑뷰가 되고요. 1번을 누르면은 프론트뷰가 돼요. 3번을 누르면 라이트뷰가 되고요. 자, 이런 키패드가 있고, 그 키패드에서 컴마키를 누르면은 그 지금 지정된 오브젝트가 어, 타겟 오브젝트가 돼서 화면의 중앙으로 끌려와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점을 누르면 은 이렇게 키패드에 컷마키는그 지정된 오브젝트를 화면의 중앙으로 끌고 와서 편집하기 좋게 그런 위치로 갖다 놔줍니다. 그래서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주 이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어, 어디까지 했죠? 어, 이제 그거를 만들어야죠. 위에다 요 초밥 위에다 얹을 거 그거는 스케일키 키 누르고 Z키 눌러서 위아래로만 줄여주고요 자 7번키 눌러서 위에서 본 상황에서 스케일키에 Y축으로만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지우개 같지만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얘는 셀몬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셀몬 내 재료가 요런 모양이면 딱 좋겠는데 사실은 좀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얘 모양을 변형시킬 건데 변형시키기 전에 얘를 변형시키기 전에 어 일단 대충 어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 해놓고, 얘를 조금 더 정확한 모양으로 변형시키기 전에, 이제 이미지 텍스처를 매핑을 해놓는 게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을 먼저 해놓을게요. 쉐이드 에디팅을 해야죠. 쉐이드 에디터에다가 새로운 재료를 하고, shift A 해가지고, 텍스처를,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불러올게요. 열어 열어놓을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연습한 파일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웃음> 이렇게 인터넷에서 셀몬 이미지를 좀 다운로드 받았는데 음, 이게 조금 더 면적이 큰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걸 열어주고 얘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셀몬 이미지 텍스처가 요 오브젝트 속에 들어갔는데 약간 UV 에디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커서가 십자가가 되면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밀어주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려요 여기서 UV 에디터를 열어 주시고 지금 요셀몬을 여기서 불러왔죠 2392437인가요? 하여튼 예요 파일이 요 파일을 그대로 여기 있을 거예요. 2, 3, 9, 2, 4, 3, 7 네, 이걸 열어줘요. 그 다음에 얘를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언랩을 할 건데 언랩을 할 적에 좀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언랩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시밍을 할게요. 그 엣지를 잡는 걸로 해서 여기 음, 요 윗부분을 자 잡아가지고요. UV에서 마크 심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테두리가 생겼죠? 그러면 윗면이 이제 하나가 됐고 얘도 하나 얘도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크 심을 해줄게요. UV에서 CM을 마킹을 해주면은 지금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 오브젝트의 UV 맵은 갈라질 거예요. 자, 언랩하고 트레 a 하면 네, 언랩을 해줬어요. 자, 언랩을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일랜드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얘를 위쪽이죠. 가지고 가서 네, 이렇게 놔주고요. 밑에 부분도 안보이겠지만 제대로 해서 갖다 놔주고요. 얘네는 옆면이죠. 네, 이렇게 놔주고요. 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핑이된 거예요 매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음, 서브디비전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매핑이 부드럽게 됩니다 에러 없이 네.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그 단위를 만들 때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면하고 이면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얘를 둥글게 만들어줘야죠 자, 서브디비전을 다시 음,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하고 어.. 햇빛이 너무 밝아요 연어 상할 것 같아요 <웃음> 조금만 0.2 정도.. 네 아.. 어, 눈부셨어요 그동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이제 변형을 줘야 되니까 조금 더 구분을 나눌게요 구분을 지울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변형을 딱줄 건데, 이렇게 변형주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레티스, 레티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변형을 줄 건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레티스 변형주는 걸 다음번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